이거는 뭐예요 도대체 음. 아 모르겠어 아시는 것 같긴 한데 <웃음> 진짜 어, 몰라요 이렇게, 네. 이렇게 보면은 예.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X가 1로 갈 때잖아요 어, 그렇죠. 그래서 X에 여기다 1, 1을 넣어줬어요 그럼 여기는 밑에 보 뭐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죠 어, 네. 위에도 0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X에다 1 넣는다 했으니까 이 말은 어, g1-2는 0이니까, g1은 2가 이게 일단 나오고요. 음, 그 다음에 이거를 <웃음> 그리고 일단 가 역하면서도 gx라 으니까 sx에. 이거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, 그다음에 여기 X -1이니까. 아, 그 다음에 x-1이니까 gx을 내줬고 이건데 이거는 g'1을 말하는 거거든요? 어.